그런데 효과는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 수술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온 게 바로 아 제가 개발한 구강장치라고 하는 이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좁은 기도를 가진 사람을 장치를 착용해서 잠, 자는 동안에만 기도를 넓게 만들어주는 거죠. 이게 아 이런적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해보면 재밌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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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이만큼 벌려주면 호흡량이 훨씬 늘어납니다. 그래서 어, 수면무호흡증에 나오는 부분이 결국은 숨을 못 쉬는 것, 숨을 못 쉬어서 생기는 게 어, 산소결핍과 수면의 박탈, 그로 인한 호르몬의 문제 이딱두 가지거든요. 호흡 산소와 호르몬의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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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료하지 못합니다. 수면 검사기가 전국적으로 해봐야 100여 대밖에 안 되고, 그러면 그거를 매일매일 돌릴 수도 없고, 금, 뭐 주말 쉬어야지 뭔뭐 쉬어야지 3분의, 2, 3분의 2밖에 가동이 안 되잖아요. 그런데 수면 검사는 한 사람밖에 검사를 못해요. 풀로 돌려도 1년에 만명 하기 힘들어요. 그런데 무호환자은 200만 명이에요.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어, 보험이 된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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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뭐야 얘또얘또 <이게> <웃음> <웃음> <이게 또> 뭐야? <웃음>